안녕하세요 푸드박스 입니다 아, 오늘 아주 묵직한 수산물 박스를 내 택배로 하나 시켰습니다 이게 박스를 열어 보니까 장갑이 들어있는데 이게참 유용합니다 이게 꼭 있어야지 돼요 원래는 제가 이 컨텐츠를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시기를 놓쳐서 이걸 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건 어디서 구입을 하냐면 은 농락카페 같은 곳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떡골이나 혹은 갯꿀 뭐 갓꿀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은 결과가 나오는데 많은 곳에서 판매하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에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요거에 좀 특이하게 생긴 그굴 종류의 하나예요. 그래서 표준명은 갓굴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보통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떡굴, 갯굴 이렇게 부릅니다. 한망에 이제 10kg, 요거 3만원에 이제 판매를 했고, 여수 나루도에서 가져온 거라고 되어 있고, 이 일반 굴하고 다르게 조금 특이한 어, 그 매력이 있습니다. 아주 알싸한 맛에, 근데 이제 손질하는 방법이나 또 쪘을 때좀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뒤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시기 잘 맞춰서 구입을 어, 했고요. 요거 좀 이렇게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게 생긴 그런 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생긴 게꼭 가리비처럼 생겼죠? 네. 일반적인 구라고는 참 다르게 생겼어요. 작년에 참 구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구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장갑, 이 박스 안에 장갑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손 다치거든요. 손질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들 이제 아 이거 맨손으로 못하는 거구나 그 이유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쭉 깔아봤어요. 근데 양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또 알이 좀 커가지고 요거 좋습니다. 너무 잘 자란 게있으면 버리는 껍데기만 아 양이 많거든요. 자, 깨진 틈이 있으면 요거 공략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깨진 틈이 있으면 가운데쯤에 이제 관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잘라준다는 생각으로 칼을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 떡골은 이 뭐랄까 힘이 좀 세다고 할까요? 어 굉장히 조금 이렇게 벌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관자만 잘라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알이 상당히 크죠? 자, 근데 이제 틈이 없을 때 있죠? 자, 이럴 때 칼날을 좀 짧게 잡아 주시고요 길게 잡았다가 미끄러지면 다쳐요 그래서 칼날을 짧게 잡아 주시는 거예요 틈이다 생각하는 부분 있죠? 이제 그 부분을 쑥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껍질 쪽으로 칼을 밀착시켜서 그 관자를 잘라 준다는 생각으로 이제 칼을 움직여 주시면 이렇게 쉽게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틈이 안보일 때 전혀 안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쯤이 틈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그 부분을 이제 껍질이 아껴서 잘 부서지거든요 칼을 라인만 들어가면 성공하는 거니까 그걸 우겨서 <웃음>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다른 석화 손질할 때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칼날을 좀 짧게 잡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 손을 다치지 않고 쉽게 힘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자만 잘라주시면 이렇게 토실토실한 알맹이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녀석들이 있죠. 이런 거는 먼저 그 틈새로 냄새를 맡아보셔야 돼요. 죽어서 상한 거 아주 지독한 하주구 냄새 나거든요. 아 이거 냄새 장난아니에요 어, 이런것들은 같이 뭐 찌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잘 선별해야 돼요자 이거는 씻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서 씻고요 일반적인 석화 보면 이렇게 시커먼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게 별로 없어요 좀 깨끗한 음, 모양으로 되어있습니다 또 고래는 초장이 좋죠 알이 커서 이제 먹음직스러워요. 일단은 바다향이 굉장히 진해요. 음. 그리고 씹히는 게 좋은데 가운데 관자 있죠. 이게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서 관자 씹는 맛이 쫀득하니 그래서 떡꼬리라고 한 이유가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떡 씹듯이 아주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거 한 마리면 입 안에 가득 차요. 자 이제 몇마리는 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찜해서 먹을때 조금 유의할 사양이 있거든요 뒤에서 먹으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찜회 구이 이렇게 준비했고요 요건 제가 미리 이렇게 잘라 놨어요 토실토실 하죠 가운데 관자이 렇게 커서 씹는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반 석화랑 다르게 좀 이렇게 쌉싸름한, 알싸한 맛 예, 그런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강하지는 않습니다. 뭐 장이 약하면 탈난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 사실 장 약하면 어떤 굴을 먹어도 사실 탈이 나는 게맞은것 같아요. 예, 진한 굴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떡굴로 회는요. 술은 살짝 단 것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스리라차 소스. 요거 많이들 아시죠? 이제 요거를 뿌려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매콤해서 괜찮다고 하는데, 사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전 되게 초야, 초장이 더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취향껏 한번 요렇게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또 추천드려요. 그 스리라차 소스의 그 특유의 향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그걸 별로 이렇게 좋지 않,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소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어울리기는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꿀찜이에요. 너무 오래 찜은 질겨지거든요. 제가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이 정도 쪘어요. 네, 그리고 이 떡굴 같은 경우는 계속 나오는 건 아니고요. 한 1월과 2월 정도 이때 아주 잠깐 나오는 그런 귀한 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떡굴찜은 더 진하고 감칠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찜은 주의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보통 페류들은 익으면 어떻게 되죠? 입을 쩍 하고 벌리죠. 근데 이 떡골은 잘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살짝 틈은 이게 보이거든요. 익으면.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살짝 벌려주시면 돼요. 내가 까 아까 손질할 때 칼날을 짧게 잡으라 그랬죠. 자,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지 타면은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칼을 항상 짧게 잡아야 합니다. 회보다는 저는 이 찜이 더 좋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진한 그런 굴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향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떡구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주의점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겁나 뜨거워요. 그리고 이제 구이를, 굴구이집 가면 이게 막 껍질 튀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셔야지 돼요. 네, 확실히. 네, 냄새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 향이나 맛은 구이가 가장 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그 찜, 회, 구이 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굴구이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냄새가 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어, 이렇게, 튀고 그러면 조금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편하게 회나 찜, 요 정도 해주시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구, 맛은 구이가 가장 좋습니다. 진한 맛이 나니까요. 먹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를 먹게 됐고요. 저 혼자 거의 다 먹었어요. 근데 네, 이게 자주 보이는 굴은 아니에요. 그래서 1, 2월 요맘 때 나오는 거고 어,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혼자 10kg 중에서 7kg를 먹은 듯해요. 네, 굴이 참 맛있긴 한데 단점이 이렇게 쓰레기가 좀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갓굴, 보통 이제 갯굴이나 떡골이라고 부르는 이 굴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